지금 수익이 1년에 60%가 났어. 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현실은 이게 아니다. 그 상승장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수익을 거두고 있는 음. 와중에서. 네. 진짜 전문가들은 하락장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가 우리는 절대 피해 볼래요? 피해 볼 수가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음. 고객한테는 우리가 진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200을 거죠. 0백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요. 왜냐면 하 주식 편입료를 계속 줄어 드는데 한번 픽스해 줄 때마다 음. 불가능하다. 고 200%까지 갈 수도 없고 음, 네. 어떤 부분이냐면 디지비는 초기집중강화형이라고 해서 음. 65세면 65세 60세에 내가 연금을 개시했다면 60세 음. 이렇게 80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더 앞에서 몰아서 받고 음. 어찌됐든 간에 대체적으로 KDB가 음. 금액은 조금 더 높아요 월 만원 정도씩 더 받을 수 있어요 30년 생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나이대든 성별이든, 음. 성별이든.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연금보험 전문가 최다석 지점장님 모시고 연금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다석 지점장입니다 오늘 네.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 음. 어, 편액연금 말도 말고 탈도 많은 편액연금 음. 어, 요즘에 생각보다 젊으신 분들이 네. 어, 미래에서 광고를 잘해서 그런지 <웃음> 네. 아, 좋은 상품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직접 투자 해봤는데 손해도 받고 현들를 하자니 뭐 증권사 가가지고 복잡하게 막 음. 하고 싶지 않고 네. 주변에서 권유해줄 때 이게 펀드 상품이다 네. 라고 해서 변액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 변액연금 밖에 네. 어떤 상품인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상품 안에 뭐 여러가지의 펀드 특게는 음. 한두개 음. 많게는 수십가지의 펀드들을 넣어놓고 음. 펀드 비율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끔 음. 되어 있는 연금 종류의 상품이다 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1년에 12번까지 평균적으로 펀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해지하기에 가장 장기 투자 음. 상품으로서 좋은 상품부족다라고 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앞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실 때 음.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 중세 가지의 연금 형태 중에서 음. 변액연금 상품을 가장 추천해 주신다고 했어요. 네. 변액연금 상품을 추천해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서도 제가 세제 법격, 음. 정금저축펀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음. 연금저축펀드는요. 그 신탁 혹은 그 펀드에 대한 포맷에서 크게 내가 변동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음.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펀드를 환매하고 다시 재가입실수 있는 구조로 음. 계속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 중에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2014년도에 음. 제가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지 마셔라 조사 분이셨는데 정년퇴임하시고 나서 연금 개시하시기 4년 전에 음. 펀드로 전환 하셨다가 그리스금융위기 음. 타이밍에 연금을 개시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원금도 못 찾으신 상태로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반대로 변액연금 모험은 내가 10년 동안 수익을 이만큼 내놨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5년 동안 무서워. 음. 난이 정도 면또 만족해. 그러면 채권형펀드에다 돈 몰아 넣으시면 자수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음음. 선드투입비율을 100까지 도 늘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주식 편입비율을 100까지 내가 언제든지 원한다면 늘리고 줄이고 가능하다는 가거 그래서 기본적인 리스크 해치가 되기 때문에 투자상품 중에 네. 변액연금보험을 연금화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 최근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코로나 이후로 어마어마해졌네 음. 그리고 변액 가입자분들도 저도 10년 넘게 변액상품 판매를 하고 관리해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많거든요 예전에도 뭐 많았던 적이 있지만 네. 그거는 장기 좋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렇죠. 지금 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나도 해야지 음. 이 코인에 탑승해야겠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주식시장 하락할 때가 오히려 더 기회예요. 음 맞아요. 네, 변액보험도 그렇고 어떤 지금 주식 시장이 하락 그래요. 다시 상승하는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헤지가 되는 상품인지 안 되는 상품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연금은 20년, 30년 가는 상품 네. 그러면 우리가 장기 하락장이 10년에 3번 정도씩은 오는데 그쵸. 그때 내가 연금계시 시점에 딱걸려봐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음. 그러면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수익의 음. 마이너스 폭탄을 회치할수없습니다할 수, 수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정들을 찾아서 준비를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다라는 음, 말씀을 음. 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변액연금보험 상품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음, 네. 최적이율 보증형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일단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품 구조를 좀 보면요 지금 차트가 올라오고 있을텐데 네. 카디프 생명 네. 그리고 매트라이프 뭐 ing 음. 최근 1년 동안의 펀드 수익률이 쭉 나와 있죠 네. 괜찮아요 네. 이것만 보시면 아, 무조건 변액연금 보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앞서 내가 얘기했던 뭐 단립이 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수익이 1년에 60%가 났어? 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현실은 이게 아니다 당이 그렇죠. 좋았을 때 이랬던 것 뿐이다 음.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음. 싶고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좋을 때그 음. 장이 최악의 상황일 때 극복할 수 있는 펀드들이 많은 상품들을 선택하셔야 하며 음. 그거를 운영할 때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만나는 게더 중요하다. 지금 10년이 넘었나요? 그리고 저희 교수님이 주식과 관련된 뭐 이야기할때 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주식장은 계속 변동성을 음. 가지고 거기서 10년에 한 번씩 장의 큰 변동성들이 음. 오고 뭐 5년 주기, 3년 주기, 뭐 50년 주기로 기술 혁신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시면서 투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투자는 상승장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수익을 거두고 있는 음. 와중에서 네. 진짜 전문가들은 하락장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맞습니다. 내가 수익이 줄어드는 그 구간 안에서도 어떻게 자산을 지켜가면서 음.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진짜 투자의 정말 핵심이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투자상품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지금 데이터 직접 일. 1년도에 이 상승장에서 만들어진 이런 수익률 데이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맞습니다. 이거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락장이 반드시 오는데, 네.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안에 대한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추가로 설명드려야겠죠? 을 응. 앞서 올라왔던 자료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응. 지금 ING, 메트라이프, 응. 카디프, 이렇게 세개 회사가 응. 어, 가장 1년 동안 수익을 잘낸 펀드들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수익이잘낼수 있는 상황에서도 음. 얼마나 공격적으로 빵빵 수익을 터트려주느냐도 음.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허나 여기에서 펀드 설정을잘 보셔야 돼요. 음음. 얼마나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느냐 라는 관점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음. 1년 동안만 수익 잘 냈다? 음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건 음. 여기 보시게 되면 매트라이프가 중하위권에도 쫙 깔려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의 상품 안에 통위권에 노출되어 있는 펀드들이 얼마나 많이 이 되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품명만 보고서 그 회사 게 좋다, 네,라고 따라가는 것도 안 되고 연액 연금 보험은요, 네. 회사 보고 따라가는 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음. 회사 안에 들어가 있는 펀드들이 얼마만큼 음. 장기적으로 효용성을 내면서 수익을 내고 있느냐, 음. 방어는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현성생명이 나뭐 그럼 들어간다. 미래생생명 광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진짜 미래에셋이 광고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구나 이런 수익률 뭐 어떤 거에 대한 현혹되지거라 네. 그리고 같은 보험사에서 판 상품이지만 음, 네. 상품 안에서도 어떤 거는 수익률이 진짜 1등일 수도 있고 맞아요. 또 꼴등일 수도 있는데 음. 모든 광고나 모든 설계사들은 다 1등인 것만 얘기해요 그렇죠 그 1등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변액 상품은 관리를 어떻게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변액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심도 있게 들어가서 상품 구성은 회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네. 펀드가 중요하다라고 네. 결론을 지었다면 펀드 구성 안에도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잖아요. 어, 그렇죠. 이 상품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이 기능은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워낙 많아서 그쵸.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솔직히 좀 어렵지만 음.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간략하게 예전에 부터 많이 판매되어 오고 있는 해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수익률 120% 되면 무조건 이 수익률을 픽스해주고 음. 그래서 최대 200%가 수익률이 발생했을 때 음. 200%까지 픽스해준다라는 음. 종류의 상품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쵸. 이 종류의 상품을 제가 좋게만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고객님 이 상품은 수익률이 200%가 나는 순간 같이 마이너스가 돼도 음. 무조건 200%는 최정적으로 수익을 픽스해드릴게요. 음. 이 상품 가입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객님들이 사인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상품을 가입하시게 되는 분들은요. 삼정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음, 음. 수익률이 한번 픽스될 때마다 네. 주식 편입 비율이 네. 강제로 채권형으로 부과가 돼요. 음. 강제 채권형으로 부과가 된다는 뜻이 뭐냐면, 음. 평균적으로 네. 채권에 의무적으로 50, 나머지 50%는 주식형 펀드였다라고 한다면, 한번 픽스가 되고 나면 음. 무조건 채권형 펀드의 60이 음. 픽스가 되어야만 하고, 나머지 40%로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주식 편입 비율. 음. 그런 다음에 평균적으로 200%까지 수익률을 달성한다. 라고 하면 미래세 의 상품은 지금도 음. 주식 편입뿌이 강제 20% 음.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판매했던 교보는 음. 25% 정도가 된단 말이죠 음. 그러면 그 25% 갖고 수익을 낼수 있나요?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음. 최대 25km까지 달릴 수 있는 차랑 음. 100km까지 계속 달릴 수 있는 차랑 당연히 4배 1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차가 먼저 가겠죠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보험사에서는 결국 뭐냐 200%까지 수익률 보장해줄게. 음. 하지만 네가 수익 내는 만큼 우리는 강제로 채권형의 돈을 돌려놓을 거야. 음. 우리는 절대 피해볼 레아? 피해볼 래 수가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음. 고객한테는 우리가 진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200을 달성하기가 맞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주식 편입율를 계속 줄어드는데 한번 픽스해줄 때마다 음.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200%까지 갈 수도 없고 돈다고 음. 하더라도 그 상품은 이제 아예 수익을 내기에는 효용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품이 된다. 그 펀드가 진짜 로또가 나가지고 네. 빡 하고 200% 달성하면 무조건 다 이제 전환하겠죠. 그렇죠. 어, 그런 환경이 안 된다는 건 네. 공부 조금만 해보시면 그럼요. 네. 네. 네.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지 음. 호구가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보험상품 만드는데요. 음. 정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음. 네. 그런 것들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텝업 네. 상품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상품 구조에 대해서 라고 네. 말씀해 을 주셨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연금은 아, 이런 종류가 있구나 음. 그리고 변액연금 상품이 굉장히 괜찮은 상품인데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감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그래서 뭐 하러 아, 하러 아, 네. 그래서 그래서 뭐 하라는 어떤 상품이 좋다고를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변액 연금보험 상품들 중에서 음.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이 팔리고 있는 상품들이 수익률 보증형 음. 연금보험이에요. 음. 많이들 들어보셨고 저희 영상에도 만분 이상이 시청을 이미 음. 하셨으니까 단리 5% 음. 최저 보증이율 상품이 지금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단리 5%를 보증해주겠다. 음. 즉 단리 5%라고 하면 복리로 따졌을 때 2.8% 정도 이상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원금에 두배에 도달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음... 100분에 오니까요. 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금 두배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주년 한두나는 금리 연동형 상품들이 사실 거의 눈 씻고 찾아봐도 힘들잖아요. 음, 없다? 20년 안에. 아, 음, 음, 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상품이고 저도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음.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을이 상품이 우리 예전 음. 복리 8% 최저 보증이율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 상품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상품입니다. 음. 그렇지만 단점들도 많이 존재하니까요. 를 네. 제가 단점부터 미리 말씀을 딱 드리는 이유는 아 무조건 좋으니까 후반부에 단점 안 보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십사 하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리 5% 보증 상품 네. 어떤 상품이 좋을까 지금 DGB 생명 음. 그리고 KDB 이두 회사에서 단위 5% 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는 무조건 금리가 하락이 될 거예요. 음, 이미 어, 예고가 됐다. 네, 확정이 됐습니다. 4월에도 한번 약간의 사업비를 올림으로써 그렇죠. 네, 이미 상품 변화를 조금 주긴 했어요. 네, 픽스 연금액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무조건 확정이고요. 그러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다 단위 5% 확정으로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고요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펀드 구성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디 g 비는 펀드 딱 하나로 음. 운용이 되고요 KDB 같은 경우는 펀드가 13개 가 음.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음. 조금 더 펀드를 운용하는 묘가 있을 수 있다고 라볼수 음. 있을 텐데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 두 상품 모두 채권 투입 비율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70%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위 5%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기에는 음. 쉽지 않은 상품들이다 라고 음, 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대 수익률을 확 낮춰서 음. 그래도 무조건 단위 5%는 무조건 보증이 되니까 그걸 보고 가신다라고 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안정주의 성향의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시거나 음. 나는 최소 받고 싶은 연금액을 딱 정해놓고 연금을 준비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더 합리적인 상품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 DGB 같은 경우에 남자 30세 기준으로 해서 월 20만원씩 네. 20년 납을 하시고 네. 65세에 연금 개시하시게 되는 경우에 음. 매년 557만원 정도 음. 연금을 평생 죽을 때까지 받으신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 어, 어. 그리고 KDB 같은 경우에는 매년 570만 원씩 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음. 당연히 기대 수익률도 현저하게 낮더라도 음. 어, 펀드 구성도 당연히 KDB가 좋고 네. 그죠? 그리고 연 받는, 음. 그리고 월 받는 금액도 KDB가 높으니까 당연히 KDB다 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여기에서 이제 좀 숨겨진 기능들이 d g b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DGB는 초기 집중 강화형이라고 해서 음. 65세면 65세, 60세에 내가 연금을 개시했다면 60세. 음. 이렇게 80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더 앞에서 몰아서 받고 음. 그 이후에는 음. 연금액은 줄어들겠지만 80세 이후에는 활동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사망할 확률도 높아지고요. 사망하면 어차피 연금안 나오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초기 집중형 강화형의 흑약이 따로 숨어있어서 65세부터 80세까지 15년 동안 704만 8 0원 550만원 받았던 그렇죠. 거를 200만원 더 100...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집중형이 있다 집중형이 네, 음. 있어서 생존 리스크도 물론 장기적으로 중요하겠지만 내가 조금 더 많이 활동하는 시기에 더 많은 영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물가상승률이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수 있다 라고 음. 보여집니다 네. 안타깝지만 KDB는 이런 기능들이 없고요 물론 남자 30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납입기간 20년 이렇게 다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음. 상품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각 회사별로 연금액이 상이한다는 라 거는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찌 됐든 간에 대체적으로 KDB가 음. 금액은 조금 더 높아요. 월만원 정도씩 더 받을 수 있어요. 30년 생존용 수령에서 어떤 나이대든 성별이든 평균적으로 음. 전 나이 연령을 다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음, 음. 그렇지만 초기 집중 강화형의 매력이 충분히 있다. 네, DGB가 있다. 네, 이게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음. 사실 저희가 화폐 가치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뭐 이거를 뭐이 자리에서 막 세세하게 뭐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전문가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네. DGB와 K ADB를 두개 비교했을 때는 네. DGB가 조금 더 매력적인.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거의 비슷한데, 상남을 네. 두 상품을 유식게딱 오픈해드리고 음. 설명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리즈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많더라. 네. 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그렇다. 아, 그러면 기준을 좀 세워드리면 나는 좀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DGB를. 그렇죠. 그리고 나는 상관없어 똑같이 받아도 좋은데 단 1원 한푼이라도더 받고 싶어 음. 단 만원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KDB를 선택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90세까지 생존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네, 네, 네. 제가 전에도 DGB 관련된 상품 영상을 음.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금 예금 적금 금리를 각 은행별로 보시면 거의 뭐 1% 이상 되는 곳이 없어요. 1년까지만 것도 1% 정도이고. 그렇죠. 이거를 가장 안정적인 금리 연동형 상품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금리 차이가 거의 2.5배 이상 난다라고 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연금 상품에서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이라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추천해 주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이달에 연금보험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상품은 정말 수많은 연금들 중에서 네. 가장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이유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인 변액연금 중에서 네. DGB와 KDB를 추천해 주셨고 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무작정 이 회사 전화해가지고 아 이게 제일 좋다매요 음. 예, 가입할래요? 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 그렇죠.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맞습니다. 이 상품도 다단점은 있잖아 그럼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앞서 그래도 단점을 꼭보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거예요 네. 두 상품 모두 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음.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월납을 얼마씩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펀드 수익률이라는 게 있겠죠? 네. 일반 변액연금보험이니까 수익률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2천만원 지금까지 내고 있다가 해지를 했는데 5%야 수익률이 그러면 음. 1500만원 밖에 못 받는 거 음. 예를 들면 그래서 해지리스크가 가장 큰 상품이다 해지하면 정말 큰 소외를 보게 된다 네 그래서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내가 진짜 꼭 납입할 수 있는 금액 정도를 잘 설정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다 어, 네. 너무 과도한 연금 장밋빛 미래만 생각한 네. 뭐 40만원 50만원 하는 그런 연금이 네. 아니라 정말 내가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납입을 충분히 할수 있는 금액 안에서 그렇죠. 금 설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납입 기능에 음. 대해서 앞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 음. 상품 모두 추가납입이 월납입 보험료의 2배까지 가능하지만 네. 사업비 절감 효과는 음.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 추가납입을 하게 되면 음. 뭐 단위 5% 이상 내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 때문에 음. 더 많은 이자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음. 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상품의 특징은 추가납입한 돈도 음. 똑같이 사업비를 떼요. 왜냐하면 5% 확정이율을 보증해줘야 되니까. 어. 월 납입보험료와 똑같은 사업비가 차감이 돼서 월 납입보험료는 30만원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 음. 그리고 10만원에 20만원 추가 납입하시는 분들 음. 받는 연금액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 그러면 은 굳이 추가 납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음. 그렇지만 이제 향후 내 소득이 음. 장기적으로 좀 인상이 많이 오를 수 있잖아요. 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20만원을 납입하고 예를 들어서 있다가 음. 30만원을 내고 싶어. 음. 40만 원을 내고 싶어. 음. 이런 상황이면 추가납입을 하시면 좋죠. 동신연금을 구성하는 것처럼 무조건 피스트로 추가납입을 해야 좋은 건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아, 네. 나중에 향후 수익 증가에 따라서 음. 추가납입 기능이 있으니 음. 조금 더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서 도움이 될수 있고 음. 네, 연금 재원을더 높이는 데 음. 운용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든 보험상품의 네, 네. 단점 중에 하나긴 해요. 맞아요. 해지하면 손해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데 연금상품은 특히나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산을 쌓아가는 상품이다 음, 보니까 맞아요. 해지하시면 정말 손해가 크다. 네. 그리고 중도인출을 통해서 연금 재원을 마련하시려거나 또는 음. 생각하고 이 상품을 준비해야겠다 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상품 가입하시면 또안 됩니다. 이 상품은 무조건 연금으로 개시했을 때확정이용 네. 5%, 아, 단5를 아, 네, 적용을 해주고 매달 약속된 이 연금액을 주겠다는 것이지 물론 중도인출 가능하긴 하세요 음. 근데 중도인출이라는 건는 해제환급금 음. 즉 펀드 수익률에 관련된 음. 해제환급금에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음. 그 상황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실수 있다 음. 네, 그러니까 이 상품의 장점은 안정적으로 단기 5%를 적용해 주지만 네. 그만큼 혜택을 주는 만큼 옵션이 많은 거예요 음. 제재사항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거. 그래서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혜택이 있는 상품이지 음. 근데 설계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연금 개시 못하면 나중에 해지 금 이거 100% 넘어가고 뭐 이렇게 음. 되니까 그냥 돈 필요할 때 쓰면 되지 이 상품은 절대 그렇게 이용하시면 안 되는 상품이다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연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연금을 선택하는 기준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연금 전문가님으로서 네. 소비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이달 기준으로 가장 좋은 상품 두 가지 소개해드렸 지만 응. 내 입맛에 맞는 상품들은 또 여러가지 조건들에 따라 달라지실수 있어요. 나는 중간에 목돈을 이용하고 싶기도 하고 연금으로 이용하고 싶기도 해 응. 라고 하면 또 다른 상품이 더합리적이고요 응. 그리고 난 투자자산을 통해서 어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응. 라고 한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상품들이 달라지니까 응. 그게 또 저희 보험연구의 매력이잖아요. 그서 그렇죠. 보험사 응. 상품들을 다 비교분석해드리고 철저하게 데이터로 응. 고객님들한테 좋은 상품을 좀 제안드리기 위해 응.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최전의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음.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험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혹시 나 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노후에 대해 너무 과한 연금을 지금 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노후를 설계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기준으로 내 환경에는 어떤 게 정말 좋은 건지 네네. 판단이 안 쓰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전문가님들이랑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